오, 오, 오, 오늘도 뚠뚠 나는 뚠뚠 자전거를 타고 가네 뚠뚠 어 아, 여기다가 대충 주차해놔야겠어. 오와 이거는 어린이 자동차잖아. 어? 음? 어, 어. 설마 저거 자전거? 어, 자전거야. 어. 어, 어, 그럴 수 있지. 어, 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어, 깜짝 깜딱 거리는 우리 이쁘니. 음. <웃음> <웃음> 어, 어, 미호야. 응. 너 부럽다. 하지만 나도 이거 말고 탈거 많아. 뭐 있는데? 이것도 있어. 이거, 이거. 어, 어. 외발 자전거? 행복한 거지? 너. <웃음> 아 진짜 이거 우리 엄마가 사주신 거야. 그리고 이런 자동차는 아직 어려서 타면 안 된다고 했어. 너, 너도 이거밖에 없잖아. 그치? 어? 아니, 나 이거 말고도 짱짱 많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봐봐. 뭐, 뭐? 설날 머슬카? 어... 리모진? 그리고 스포츠카? 스아카 그리고 또이 그리고 어때? 엄마! 엄마! 아! 이드라마가 진짜 어 진짜. 엄마! 엄마! <웃음> <웃음> 어이, <드라마가> 진짜, 진짜. <웃음> 엄마. 엄마. 우리 아들왜 그래? 누가 괴롭혔어? <웃음> 아유 괴롭힌 건 아닌데요 어 아, 근데? 아유제 친구는 자동차가 무려 20개 있는데 저는 자전거밖에 없잖아요 아이 뭐그 나이에 뭐 자전거 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아 저도 멋진 자동차 하나 사주시면 안 될까요? 어? 좀 비켜! 어? 자전거만 아까 어? 옛날에는 자전거 하나만 사주면은 어? 전국 1도를 다 다닐 수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말 바꾸는 거야? 아 어? 엄마 저 진짜 자동나 낡아서 그래요 한, 한 개만 자동차 한 개만 사주세요 아 우리 아들 엄마의 이쁨이 더 받고 싶구나? 알았어 엄마가 쪽 뽀뽀해 줄게 <웃음> 오우... 아 진짜 싫어 아 엄마! 오우... 어. 엄마 저 이제 그런 거 받을 나이 아니거든요? 자동차 사주세요 자동차 아들 엄마랑 얘기 안할거예요 자동차 사줄 때까지 절대 절대 엄마랑 얘기 안할거예요엄마는뭐 <웃음> 얘기를 안 한다고? 네! 그건 그럼 그래? <웃음> 네? 엄마! 아왜 불러 자꾸! 아, 자동차 좀네 사주시면 안될까요? 네. 아니 바퀴 4개만 네 어디... 달리면 된다고요? 바퀴 4개만 네 바퀴 4개만 달리면 된다고? 네! 그럼 네가 누워서 다니면 되겠네! 바퀴잖아! 네? 네가 누워서 다리 2개, 팔 2개 이렇게 4족보이에 가면 그게 자동차 아니야? 엄마는 안되겠다 내 집은 나가! <웃음> 어우! 야! <웃음> 이거 언제 네 집이었어? 빨리 문 내, 열어! 내 집이에요 저희 내 집이에요 엄마! 나집 없는 줄 알아? 엄마 그러지 말고 저 이런거 타고다닌다고요 이런거 엄마 저도 멋진 자동차 가지고싶어요 네? 아들 네. 그리고 엄마가 어. 저번에 저 만들어주신다고 이거 이거 이거 종이상자 이거 하나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래 그거 얼마나 좋니? 애들이 안부러하든 <웃음> 네? 아니 너는 생각을 해보렴 종이 박스가 날라다녀 웬만한 자동차를 다 이겨먹는다니까 이거는 <웃음> 집에 가야겠다 음흥. 어? 저건 뭐야? <웃음> 종이박스? 너 행복한 거 맞지? 아 너... 뭐야? 이 공주 병들린 마차는?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럼 그래, 저는 가볼게요 음. 어 근데 종이박스는 좀 아닌 거 같다 얘쟤 <웃음> 누군데 말을 저렇게 하니? <웃음> 제 친구인데요 제 친구가 20개 있는 애요 엄마 빨리 타세요 여, 여기를 타라고? 네. 엄마가 타도 괜찮겠니? 네. 그래? 뭐 탈게? 가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어, 엄마. 엄마야, 아, 이거 좀내려앉는것 좀 <웃음> 같다. 와, 멋지 정차가 이렇게 많네.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예, 구경만 하려고요. 다른 건 아니고 구경만 할 거예요. 엄마 그래. 구경만 한다뇨. 사야죠. 엄마, 저희 저 저번에 사준 이 자전거 7 5원밖에 안해요. 저도. 멋진 자동차 이거 이거 사주세요 5프로도 이걸 어떻게 사죠 이렇게 비싼데 안돼 아 그러면은 오토바이 오토바이 어때 오토바이 위험해서 더 안돼 <웃음> 그러면은 진짜 100번 양보해서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이거 2인용 자전거 2인용 자전거 네 안돼 너 친구 없잖아 안돼 <웃음> 엄마! 그거 말고 좀 획기적인 걸 골라보렴 여기서 아 진짜 엄마! 저 자동차 아니면 안돼요! 그래 골라보라니까 여기서? 엄마는 엄마진제너무한다 엄마도 나와보세요 아니 여기서 고르라니까 얘야 고르라고요? 알겠어요 고를게요 그러면은 저이 빨간 빨갛고 멋진 이 스포츠카 안 돼? 비 오는 날비다 맞아 <웃음> 다른 뭐? 거 그럼, 이거, 캠, 핑카 이거, 갈 때, 여행 갈 때, 좋음. 아이, 이거는, 좀, 좌석이 너무 많고, 어? 좀, 약간, 좀, 느릴 것 같지 않니? 가성비가 좀안 좋은 것 같아? 땅가 그, 그럼, 뭐여? 골라봐, 니가. 이 의자? 엄마가 하나는 사줄게. 이 의자는 어때요? 아이 의자는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다 얘 음, <웃음> 집에 놓으면 약간 좀 럭셔리 아 빨리! 아! 아니, 엄마는 됐어!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엄마는! 아, 들켰다 들켰어! 집으로 가자 이제! 엄마는! 운전해. 엄마는 멋진 바이킹 타면서! 뭐? 엄마는 멋진 바이킹 타고 있잖아요! 꺼내보세요! 바이크인가? 바이킹인가? 아! 엄마는 이거? 멋진! 이거? <웃음> 네 이거요! 가자! 엄마 어, 이거 이제... 또 어, 봐! 얼마나 좋니 이게? 엄마는, 안, 엄마는, 엄마 진짜 앉아서 주실 거죠? 엄마! 엄마, 이거 봐요! 내 친구 봐! 내 친구, 자꾸 어? 봐, 이거. 내 친구, 이거 아. 봐! 집에 소파가, 여기, 자동차에 소파가 있다고요! 야 그러네? 아니 이거는 내가 외출하고 싶은데 집도, 집콕도 도집 함께 하고 싶어서 그냥 이거 물고 다니는 건데 어, 어. 얘야 나 어, 엄마도 좀 구경도 좀 해보자 네 들어오세요 어이, 엄마 이거 뭐 이거 뭐 어떻게 들어가니? 어, 엄마 집에 코만 들어오시면 어떡 해요? 들어와야 어, 들어왔단다 어우 여기 좀참 아득하네 어, 와. 어 괜찮다 여기 집 이런 집은 뭐 얼마나 하나? 지금은 못 구하는 휙이라서 절대 못 구하세요 돈 있어도 못 구한다고요 <웃음> 어린애가 저렇게 좀. 싸가지가 없다니 <웃음> 집으로 가자구나 아, 엄마 그럼 됐어요 안 사셔도 돼요 들어가세요 그래 미호야 응? 나 엄마한테 단단히 화가 났어 어. 그래서 아, 차를... 응. 그래서 그냥 웬만한 그냥 자동차 싸구려 하나 살려고 했거든? 어. 근데 내가 화가 응. 났고 응! 어, 엄마한테 화가 나서 엄마 침대 뒤에 우리 엄마는 현금으로 모아두시거든? 어? 너 설마... 엄마 몰래 현질 할 거야 그걸... 그걸로 차를 산다는 거야? 그래 잠깐, 여매아 그럼 음. 내 얘기 좀 들어봐 어 요즘에 나온 차 중에 음. 진짜 킹왕짱 차가 있어 뭔데? 바로 니네 뒤에 어? 어? 이거 뭐야? 이거 업데이트 된 거야? 뭐야 이거? 어? 쩔지 쩔어. 기존에 있는 입양의 차보다 두 배는 빠르고 두 배는 탄탄하고 두 배는 이쁘다고 뭐야? 얼마야 이거? 헉? 800 로봇스! 야 이거 엄마한테 걸리면 근 죽는데? 아, 진짜 죽을지도 몰라 하지만 너 선택해야 해외에 자전거냐 자동차냐 아아아아 아, 아, 아, 한번 더터볼게아 하겠어너겠어 녹음하겠어. 이음 너무 구리잖아 <웃음> 살금살금. <웃음> 살금살금 살금살금 음하겠어녹음무겠어 녹음하겠어. 녹음하 살금살금, <웃음> <무섭다>. 보이... <웃음> 살금살금. 살금살금. <웃음> <너 뭐해>? 어뭐하냐어 <웃음> 아.. 엄하 어 여기 방문을 안 닫고 가셨더라구요 그래, 그래 닫고 추우시, 가 추우실까봐 어 시끄럽게 부스럭대고 있어 들어오지마 엄마 자야되니까 네 이거 어떡하지? 미호야 일로와봐 아무래도 엄마를 여기다 넣어야겠어 함정이거든 이거? 어? 엄마를 너희 어머니가 더 큰거 같은데? 괜찮아 그래도 엄마 엄마 왜? 엄마 침대가 너무 불편해 보여서 제가 이거 침대 하나 준비했어요 어 이거 이 침대 아니니? 네 저침대 그래, 음.. 괜찮네? 네, 아, 네네네 엄마 자고 있어 이걸로 가두는거야 엄마! 주무세요! 그래? 저쑥! 가뒀다! 어? 됐다! <웃음> 너, 너 근데.. 나중엔 아. 진짜 추워! 괜찮아 엄마! 엄마! 어? 어? 어? 어? 뭐야 이거! 야! 엄만 갇혔어요 지금 그래 갇힌 거구나 아. 아, 못 나와요. 어떻게 해도 못 나올 걸? 어쨌든 어? 미어야 이걸로 난 현질할 거야. 헤헤. 헤헤헤헤헤헤. 옆자리엔 튀어 줄 거지? 아, 그럼. 됐다. 이걸로 결제하는 거야. 엄마 몰래 현질하기. <웃음> 샀다. 샀다. <웃음> 진짜? <웃음> 와! 이쁜 것 봐. 타. 와! 완전 이쁘다. 와, 엄청 빨라. 그리고 와, 뭐야? 빨라, 와. 와, 야, 이거, 이거, <웃음> 이거. 야, 뭐야 이거? 어, 내가 말했지. 엄청나게 빠르다니까. 오! 아, 아. 그리고 이별 모양. 우와! 뒤에 리본이 와. 정말 인상적이다. 완전 이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 이거 뭐야? 배트맨 차 같잖아. 우와! 와, 이거 치는거 봐봐. 이거는 진짜 빨라. 와. 하, 어쨌든 엄마 몰래 현질했다. 하, 근데 엄마한테 들키면 어쩌지? 괜찮겠지? 엄마한테 들키면 이 음. 차를 선물로 드리자 그치? 아 어쨌든 어난이차좀 숨기고 올게 엄마한테 들키면 안 되거든 응. 음 아난 집에 들어가 엄마 몰래? 차 숨기면은 엄마도 모르실 거야 좀 쎄한걸? 집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 엄마? 엄마? <놀라> <놀라> 핸드폰에서 주 로블록스에서 8 0 0로벅스 결제? 아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 아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엄마 그그그그그 그, 그, 그, 그,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어디가? 그그 그, 그런 게 아니고 위치로 위치로 도망쳐 <웃음> 거기서! <웃음> 엄마는 절대 못 따라잡을걸? 왜냐면 이 스포츠카가 있기때문이지 이제석아 그 어! 어! <웃음> <웃음> <웃음> 결국 엄마의 몸집 한 방이면 쓰러지는 법이야 어. <웃음> 그럼 이 스포츠카를 타 어. 아, 엄마 타보세요. 저 좋아서 그래요 아니 엄마의 돈으로 이런걸 사면 되니? 죄송해요, 어, 좋아봐야 뭐 얼마나 좋다고 진짜 좋아서 그래요. 봐봐요 좋네, 좋네. <웃음> 이제 엄마랑 같이 타요 3달을 샀거든요 좋죠? 뭐, 뭐, 뭐, 세대? 네. <웃음> 그럼 엄마한테 300대만 맞자. <웃음> 아, 엄마. 저 집에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 들어가세요 자, 이제, 뭐, 이제, 음, 청산해야지. 맞아야지. 일로 와. 나가. 우리 집이야. <웃음> 엄마한테 이런 법이 어딨어. 야, 문 열어. <웃음> 아,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엄마 몰래 현진했는데, 여러분들이 현질하지 마세요 엄마한테 혼나요 어쨌든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